어두운 야간 시야개선과 더불어 누런 헤드램프자입고되었습니다 특히 뉴라이즈는 LED 데이라이트가 장착된 차량들이 많은 전조등이 할로겐이면 누런 불빛이 많이 부각되는 편이죠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을 확인한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입니다 상, 하는 양호해보이나 양쪽 모두 우측으로 쏠려있네요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합법 튜닝 제품이며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브라비오 V1 제품과 비교해 1980루멘으로 늘어난 점과 제품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모든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지원 차종 리스트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거 후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전용 브라켓 노치가 모두 걸리도록 장착 후 LED를 장착합니다 배선 방향은 6시가 되도록 위치시켜주고요 전원을 인가해 라이트 작동상태 확인 및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시원하고 밝은 LED라도 조사각이 맞지 않으면 제조사가 의도하는 밝기를 구현할 수 없겠죠. 조절 중 확인한 수치입니다. 칸델라 수치가 많이 올라갔죠. 차량 등록증에 검사 통과를 위한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산 등록을 마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터미네이터 SPD는 이...